자 이제부터 하자 자 이제 방풍 우리가 풍이 왔다 하면 질병을 질병이 우리 풍 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방풍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풍들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한번 보자 자 첫번째 인간에게 미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 미친다고 그랬죠 그지 자 두번째 미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는 일에 영향을 주겠지, 그제? 하는 일이 뭐꼬그레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 뭐고?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죠 그제?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연법에 따라갖고 인연법에 따라갖고 사람에게 얽히고 슬키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번째 우리는 정신적 심리적 네? 정신적 심리적 이런 문제들이 야기 시키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여섯번째 마지막이다 이거는 우리는 귀신의 문제다 네? 자, 우리가 풍으로 인해서 인생살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야. 그쵸? 뭐 응, 응. 우리 보게 되면 그렇잖아. 우리 또래 돼갖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몸이 아파서 문제가 되고 귀신이 떨려갖고, 문제가 되고, 집이 망해뿌갖고, 그런 거, 우리 사업이 하는 것이 안 돼갖고, 먹고 살게 없어야 그렇고, 집안에 사람이 엮여갖고, 뭐, 난, 난장판을 벌리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자 네. 우리가 하는 일에 이 방풍의 방풍으로 일어 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크게 이 여섯 덩어리라자이 여섯 덩어리를 우리는 이거다 이래 갖고 방풍할 수 있겠나 우리 예를 들게 되면 바이러스 그간 다고 감기약 한개 갖고 바이러스 전부 다 채취하겠나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다양한 것을 우리는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법은 우리는 뭘까? 뭘 했나? 수질법칙에 의해서 근본적인 치료법은 천지 조화론이다 세 가지 다 했다 천지인이다 했다. 그렇잖아 우리 타고날 때 어느 힘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렇 그러면 인간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이 방풍을 벗어나는 것은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 하나는 이 두뇌를 잘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그 아는 지식을 잘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이 나를 돕는 기인을 우리는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천진이다이 말이야 그렇지 자 가장 실천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천년이라는 것들 있다 천풍과 천년이다 그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올바르게 그 길을 나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천부경의그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도, 정법, 정행이라고 했다 그죠? 맞나? 아나아이참말로 자, 정도다 정도라는 것은 내가 이 머리로 속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갈 곳에만 가는 거야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 거야 응? 나인데 하는 일에 얽혀 매고 하는 신랑은 안 만나는 것이 내 최고의 방법이야 그치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사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 판단하고 결정하는가에 따라갖고 내이 풍을 막아낼 수가 있는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지식이라는 것이다 암이다 암자 이런 지식에는 우리는 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귀신과도 관련되 이거는 기인이지만 이거는 귀신과도 관련되어 있는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털 쳐야 되겠지 그치? 귀신과 털 쳐야 되는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 올바른 법이라는 거다, 올바른 법.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정법이다, 정법. 응? 정법이다, 이놈아. 응?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 이제 내가 이런 방풍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게 행해야 되는자문이야 누구 말때나 도덕놈인 줄 알면서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도덕놈 될 수밖에 없잖아. 애들 학교 가봐. 이 집탄 폭행하게 되면 폭행 안 해놔도 같이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많지, 그제? 많잖아, 그치? 많지? 그것이 바로 증행이다, 이게. 자,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 육행회의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리사주는 이 항문적으로 이것을 풀어내는 그 과정이었지. 이거는 그 술이 사줄 뿐이다 이 말이야. 수이 사주가 육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경해가 이것을 우리가 개운과 방풍, 우리는 기도, 수련, 명상, 우리는 체면 이렇게 치료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육경해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가장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막는 거야. 가정에 우리는 애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고 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라든지 이런 것도 막고 우리는 신체적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막는 것이고 이거는 질병을 막는 것이고 이거는 귀신에 홀리는 것을 막는 것이고 다 했잖아. 이것을 우리는 차근차근이 막아나가는 것이 우리는 방풍이라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는 방풍이다. 이 말이야. 이런 방풍 속에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할수 있겠나? 없다 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보자. 가정의 애군을 우리가 막아간다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잘 벗겨가야 되겠지, 그지? 가정의 영혼이라는 것은 인연법을 로해서잘 끼고. 하는 이제 실패가 없다면 내 진로를 선택을 잘 해야 되겠지? 신체적인 사건은 어떻게? 이거는 사고나 사건은 우리는 피해가야 되겠지? 자, 인연법으로 사람을 만난 것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심리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질병을 하기 때문안 들어야 되는 거죠. 충격을 안 받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귀신의 문제는 어떻게 귀신 떼내보면 되잖아 귀신을 치내는 거야 자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1년 신수를 배우게 된대 이 신자는 우리는 뭘까 자 한자로 한수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무슨 숫자가 저거는 숫자 숫자지? 근데 왜 신수하는데 이 숫자 숫자가 붙을까? 어 아, 신수하게 되면 왜 숫자가 붙어가고 있나?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응? 숫자에, 만드신수에 숫자가 붙어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응? 신수 신수 말은 말 하잖아. 상담할 때 신수 신수 하지 신수인데 그저을 풀어야 될거 아니야 숫자그 12달이라고? 자 그러면 몸이 12개다? 1년 실수하면 몸이 12개 이거 풀 되겠나? 안되겠지?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면 나머지는 이 전부 다 골치 아픈 거 방풍해서 우리 해결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가 지켜가면서 피신하면 되사고나 사고는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비켜가면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몸 신자 이가 그치? 이거는 뭘까? 숫자수다 그치? 근데 와 이게 숫자수가 여기 어떻 있노?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수의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숫자 이게 숫자 사진에 보게 되면 금방 알 텐데 자 숫자의 수의 의미를 한번 보자 이 수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면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다 그렇지 두번에는 이 숫자는 어디에 또 쓸까 두번째로 답을 안돼 자, 두 번째로 우리가이 목숨이라는 것이다. 수는. 그 다음에 수는 또 해법이라는 거. 우리는 수학할 때는 어떻게 숫자를 푸는 거지, 그지? 해법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는 풀이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비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방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지키는 방책이라는 거지. 신수라는 것이. 그냥 숫자 이거 뭐 신수 해갖고 1년 신수 이거 뭐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돌아온풍운의 주기에서 풍으로 인해서 내 몸에 미치는 것을 내 눈에 좋지 않은 것을 비껴가기 위한 방책이 1년 신수야 뭐어렇게 하면 문서가 자꾸 막뭐 이런 거는 웃긴 소리야 그건 신수가 아니야 닌한테 뭐 문서가 들어올 것이래도 기인이 나타나게 웃기세요내 몸에 무슨 내 몸에 내 몸에 기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노? 신수가 운수. 그렇게, 그거는 1년 운수야. 신수라는 그런 말 잘못 쓰고 있는 거야. 내 몸에 그러면 신수해갖고 내 몸에 그러 기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노? 귀신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인간의 몸에, 몸에 뭔가 미치는 잘못 애기도 있고 애군도 있고 기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푼다 이 말이에요 천붕지풍에서 우리 폈잖아 기인방기 있고 애끼방기 있고 애군방기 있던 폈지? 이것들이 어떻게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을 푸는 것이 일진신수야 뭔진자겠지 누가 마찬가지로 말하면서 뭐 그 이사를 가겠네 뭐 기인이 나타나겠네 뭐 서류를 만지겠네 사 이거 허위, 완전 헛소리야 그게 무슨 신수냐 그 신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이 책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나라 그러니까 그걸 또 맞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쪽팔리는 일이야 이? 그러니까 역학 대접을 못 받잖아 점제이들은뭐 대접받나? 점도 막 망나니 비싸다 이렇게 취급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에 뭐 좋은 날이 있고 운수가 좋고 하는 거는 운수야 한의 운수야. 그러나 일류신세는 내몸에 사건이나 사고든지 이런 게 잘못돼 갖고 풍으로 인해서 풍으로 인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가기 위한 방책, 내 신변상에 신변상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막아내는 방책이. 우리는 신수란. 그러면 직구 신수 상담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 잘 되겠니, 돈벌이가 하겠니, 기인을 만나겠니, 뭐, 서류가 들어오겠니,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이런 몸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신수를 풀고 운수를 풀게 되면, 운수와 신수는, 음, 다른 이지만은 풍으로 인해서, 풍으로 인해서 돈을 뺏어가는 일. 그는 신변상의 문제다. 신변상의 문제로 뺏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연풍이 걸리면 사람이 나타나고 악인이 가타나고내돈 뺏어가는 거야. 꽃이 갖고 신변상의 문제다. 그러나 이것도 해석 안하고 우리는 백날 풀어봐야 안 된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푸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푸는 거야. 이것만 별도로 이것이 오늘 다음 시간에 별도로 푸는거요 자, <웃음> 그러면 이제 정말로 방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풀어야 되겠죠 그치? 우리는 업장이라는 것은 풀었고 장이라는 것은 풀었는데 우리는 방풍이라는 것을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방풍의 우리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해야 된다, 그치? 방풍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방풍을 할 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방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풀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이것을 우리는 풀 수가 없다 이 말. 이것을 방+ 방풍할 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있는 것은 어떻게? 천풍 지풍에 서했듯이첫 번째는 우리는 기임방이라는 것이 있다. 그치? 방풍을 하기 위싫는 방을 알아야 되니까 두번째는 우리는 액기방이라는 것이 있어요세번째는 우리는 애군방이라는 것이 이세 가지 이것이 삼방이 우리가 세 가지의 방이 사람 잡는 거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비껴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내용을 푸는 것이 신수요 이것을 비껴가는 것이 우리는 방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방풍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겠지. 그치? 그것을 그또 풀어야 되고. 그럼 내가 5분만 씻다가 합시다.